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공실이 없는 포항 상가 매매를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매매할 상가입니다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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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가 주변에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포항시청이 보입니다. 부동산 매매 대상물 확인서입니다. 매물 번호는 409번입니다. 매매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주소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2종 주거 지역입니다. 대지 면적은 388.4제곱메다 117평입니다 연면적은 543.6제곱메다 164평입니다 사용승일은 2002년 12월입니다 1층에는 65평 2000에 130 부하세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2층에는 50평입니다 1000에 60만원 3층에는 50평 1000에 50만원 수익률은 10억원 투자했을 때 보증금이 4천만원 있어서 9억6천만원이면 인수 가능합니다. 월 240만원은 12달입니다. 그러면 2 8 8 0만원입니다2 8 8 0만원을 9억6천원으로 계산했을 때연 3%가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을 좀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제목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